스트레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집 작은 방이에요. 제가 이 공간에 침대와 장롱과 책상을 놓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방이 두평에서 세평 고 사이 되는 그런 방인데 세가지의 가구를 놓기는 조금 한계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간을 잘 활용을 하고자 침대하고 옷장이 결합되어 있는 수납 침대들을 알아봤어요 아래를 보시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의 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총열 개의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칸칸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고정형이냐? 고정형이 아니에요 요! 화는 빼서 올릴 수도 있고요, 빼서 내릴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아랫 부분을 옷장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예 내복 그리고 여름 옷, 봄 가로, 겨울 옷 그리고 그외 기타 물건들을 넣어놓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이곳, 이곳은 사실. 책장을 놓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책장을 여기 놓는다면 책을 꽂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피규어 같은 걸 올릴 수도 있고 장식품들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책장을 선택하지 않고 아래에 수납장 같은 수납장을 올린다면 수납이 총 20분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매트리스가 꽤 높잖아요 왜냐면 아래부분이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낙하, 방지의 역할도 이 윗부분의 특장이라든지 수납장이 할수 있어요 지금 매트리스를 올렸는데요 제가 물건을 받아보면서 느낀 건 되게 세심하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매트리스 아래부분에 이렇게 수납공간 공간이 있다면 매트리스를 밑으로 끌어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무거워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매트리스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매트리스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려요 얘는 180도 열려요 그리고 손잡이가 싹 들어가서 이렇게 수납공간 한번 보실래요? 수납공간이 꽤 깊어서 여기에 극세사라든지 차라비불 아니면은 뭐 트렁크 같은 거를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요 아래에 사실 판이 없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판 대신 깔개를 주세요 그 깔개를 쫙 펼치고 그 위에다 물건을 올리시면 깔끔하게 물건을 보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계단이거든요? 계단인데 계단을 이렇게 돌려서 세 개로 설치할 수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돌려서 세 개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가능하고요 손잡이가 없는 대신 이 뚜껑의 판자가 계단 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어서 손잡이 역할을 충분히 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맨 아래층에는 아이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를 넣어주고두 번째 칸에는 가방 그리고 저세 번째 칸에는 저희 영상 촬영할 때 스탠드들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영상 촬영할 때 스탠드들이 되게 길어서 저기에다가 쏙 넣었더니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스스디 요 평상 수납 침대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집이 협소한 공간이라서 좀더 활용적인 그런 실용성 있는 수납공간이 많은 가구를 찾는 분이라면 정말 이 가구 완전 강추드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리뷰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